안녕하세요, 파비입니다 오늘은 팥도사의, 팟도사세... 팥도사 시간인데요. 아, 어,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, 이건, 네, 그 만년필입니다. 하... 제가 이게, 아, 한국에서, 이게 한국에서 분명히 어제, 어제 온다고 했는데, 어제 안 왔어요. 어제, 어제 안 와가지고, 꽤나 열받은 상태에서 지금 열고 있어요. 아, 진짜 상자. 열려라, 오픈 더, 도 오픈 더, 케이스 아. 네, 이 워터맨 음. 네, 워터맨, 워터맨 파리스, 워터맨 트랭스, 트랭스, 생트, 생트 많은 빌입니다 네, 솔직히 뭔소인지 모르겠어요. 워터맨, 어쨌든 만년필인데, 제가 처음으로 산 워터맨 만년필이에요. 네,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. 어, 일단,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어, 일단, 포장성체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. 일단, 카트리지 하나랑, 그리고 몸, 카트리지 하나랑 몸체, 그리고 이쪽이 대문데으로 되어 있네요. 꽤 예뻐요. 네 그리고 컨버터도 나섰습니다. 컨버터는 유니버설이 사이즈로 아마 워터맨과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. 안 맞으면 곤란한데 이게 아마 워터맨 사이즈로 시작됐다고 전 들었거든요. 유니버설 자체가 국제 구격 자체가 어 워터맨 구격을, 구격이라고 을격전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, 전 이게 구격이 맞을 거라 예상하면서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까는 거야? 네 카트리지는 제가 안쓸거니까내려버리고그 다음에 어, 만년필은 까기도 상당히 쉽게 되어있어요 뒤쪽에는 카트리지와 카트리지 두개를 넣을수있다는 표시가나와있고요 근데 저는 카트리지를안 사용할 거니까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컨버터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컨버터가 끼워지는지 확인을 해야 컨버터 설마 안 끼워지는 건 아니겠죠? 어? 어딱맞아 들어가요 와딱 맞다 너무 딱 맞아서 약간 뻑뻑할 정도로 딱딱맞아 들어갔는데 와 완전 딱 맞네요 음... 이런 식으로 딱 정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색깔은 제가 네드 컬러로 했구요 음 일단 워터맨 문양이 여기 여기에 박혀있는 모습이구요 그리고 립에는 립도 상당히 예뻐요 뭐 데모 형식이라 꽤나 예쁘게 볼수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잉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잉크는 제가 라미를 라밍클러일 라미 거예요 라밍크가 일단, 제맘만 말하니까. 요즘 라밍크를 너무 애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뭐 어때요? 라밍크가 좋은데. 라밍크가 태가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라밍크를 자주 사용하는데. 휴식를 미리 준비해두고. 음, 아마존에서는 유니버스 파운텐 펜, 워터맨 큐터 트랜, 트랜스 센터 레드 파운텐 펜. 이라고 되어 있어요. 네 다른건 다 기문가 없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한번 잉크를 채워서 cp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난, 쟤는, 가부터 닫아버리고, 음. 야, 야, 몸체가 떨어지면 어떡해. 몸체 어딨니? <웃음> 네, 빡빡하게 잘끼워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려올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가 내려올때까지 잠시 기다려도록 하죠 네, 잉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잉크가 상당히 애닙잎이라 그런지 역시 상당히 조금 굵고 음, 역시 음... 힘의, 힘, 힘 조절에 따라서 이게 굵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 잉크가 살짝 새어나오는 건게 워터맨이 이해되는 거냐? 잉크가 살짝 새어나오네요 양 마음에 안 드네요 음, 일단 데몬 립인데도 불구하고 잉크가 여기 흐르는 모습이 잘안 보여요 일단, 일단 상당히 예쁘게 잘잘 잘 빠진, 빠진 모습이고요어 일단 리뷰는 다음주에 다음주나 혹은 뭐, 한, 2주 뒤에 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파비앙의 팟도사 팥도사시였구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안녕!